안녕하세요. 금일 뉴비 세션 발표를 맡게 된 김민태라고 합니다. 제가 진행할 뉴비 세션은 도커를 활용한 손쉬운 ECS 활용기입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히 제 자기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켓컬리 결제정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AWS, KRUG, 대학생 모임 오거나이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가 만났을 때라는 동아리의 10기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AWS와 MSL을 좋아하며 이로운 삽질은 언제나 환영하는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목차는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도커란 무엇인가. 두번째, 도커를 활용하는 방법. 세번째, AWS를 통한 도커 활용 방법. 네번째, A부터 Z까지 어플리케이션 매포하입니다 AWS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기반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기에 앞서 도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개발에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많은 기업들에서 컨테이너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떤 이점 때문에 컨테이너 시스템의 대명사로 불릴 수 있는 도커를 활용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할까요? 도커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cker는 리눅스 프로세스 격리 기술들을 사용해 컨테이너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리눅스에서 운영체제 수준의 가상화와 추상화및 자동화 계층을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도커를 활용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구축, 테스트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도커를 설명드릴 때 컨테이너로 관리하고 실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교해주시는 가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버추얼 머신과 컨테이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무엇일까요?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물건을 적재할 수 있듯이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각종 필요한 라이브러리, 종속된 파일들을 적재합니다. 도커를 활용한다면 어플리케이션을 빌드 후에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빌드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활용하여 하나의 호스트 o s 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가상화된 공간을 생성하기 위하여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기능들을 사용합니다. 프로세스의 리소스를 논리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기술인 네임스페이스, 시스템 자원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C그룹 등을 사용하여 컨테이너가 실행됩니다. 컨테이너는 호스트 OS의 커널을 공유하며 프로세스 단위의 격리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저가 거의 없습니다. 컨테이너와 다르게 버추얼 머신은 함께 호스트 OS를 이용한 것이 아닌 하이퍼바이저를 통하여 각종 시스템 전환을 가상화하고 독립적으로 겨스트 OS를 생성하여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컨테이너보다는 성능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커를 잘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소프트웨어의 배포, 컨텐츠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운영의 표준화, 컨텐츠를 통한 소프트웨어 확장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커는 많은 백엔드 엔지니어, 데브옵스 엔지니어 등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간략히 도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을 이제 2장에서 도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도커의 아키텍처 그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주실 부분은 도커의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입니다 이미지, 레지스트를 통하여 어떻게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커를 설명드렸을 때 컨테이너의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각종 필요한 라이브러리, 종속된 파일들을 적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미지는 d o 컨테이너를 실행해 필요한 각종 라이브러리 정속된 파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실습을 통하여 이미지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잠시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Hello World입니다. Docker 또한 Hello World가 있습니다. Docker run Hello World란 명령어를 입력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안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안내 메시지 중도커 런, IT, Ubuntu 배치를 실행한다면 도커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Ubuntu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빠르고 효율적으로 컨테이너를 실행시켜 Ubuntu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도커 이미지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 라는 고민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좋은 레퍼런스를 공유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도커의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레퍼런스 이미지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레지스트리 서비스는 도커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상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커에서 관리하는 도커 허브가 존재하며 개인이 만든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고 공식화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아키텍처로 돌아와서 도커를 통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본다면 하나의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서 다운로드 받고 이미지를 빌드하여 실행합니다. 그럼 이제 해당 이미지의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AWS를 통한 도커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 대표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존재할까요?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CS, ECR, EKS 등이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 장에서는 ECS를 통하여 컨테이너에 적합한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인 f 게 g e t 를 이용하여 배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사용할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각 서비스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CS입니다. ECS를 사용하면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AWS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ECS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손쉬운 배포, 관리 및 조정에 도움이 되는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즉, 이제부터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이미지가 준비된다면 누구나 쉽게 AWS ECS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ECS를 사용한다면 태스크 정의를 통하여 도커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레지스트리, 메모리 및 CPU 요구 사항 등을 자세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JSON 템플릿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서 설정한 태스크 정의를 통하여 하나의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WS ECR인데요. 아마존 Elastic Container Registry 서비스인 ECR은 AWS에서도 도커의 레지스트리 서비스인 도커 허브처럼 사용자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쉽게 저장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공식 홈페이지의 ECR 설명에 따르면 어디에서나 컨테이너 이미지와 아티팩트를 손쉽게 저장, 관리, 공유 및 배포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ECR은 컨테이너의 이미지 및 아티팩트를 아마존 S3에 저장하게 되며 높은 가용성 및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레지드 리 서비스입니다. ECR은 보안의 강점이 존재하여 AWS, IAM을 사용하여 이미지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EC2 인스턴스와 같은 컴포넌트에 대한 권한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CR에서 이미지 자체를 Public Repository와 Private Repository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레포스토리 같은 경우 공개된 공식적인 이미지들이 존재하고 검색을 통하여 다른 엔지니어가 만들어둔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라이빗 레포스토리는 개인 또는 기업에서 공개할 수 없는 이미지 등을 저장하고 이런 이미지들은 프라이빗 레포스토리를 이용하여 보안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CS를 활용한 워크플로우에 대한 그림입니다. ECR에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e c s 를 사용한다면 손쉬운 컨테이너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WS를 이용하여 A부터 Z까지 토커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편리하게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Fargate를 이용한 A부터 Z까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아키텍처의 그림입니다. 먼저 f a r g a 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ECR에 등록되어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ALB를 통하여 각각 컨테이너에 API 요청을 하고 응답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배포를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해야 됩니다 손쉬운 배포를 위하여 GitHub 액션을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고퍼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랭으로 컨테이너를 만들어 보는 예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P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하여 고의 웹 프레임워크인 고에 코를 사용하였습니다. API 서비스는 헬로우와 핑 메소드를 만들고 get 요청에 따라 각각의 메시지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3000번 포트를 통하여 웹 프레임워크를 실행하였습니다. 해당 웹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의 3000번 포트를 이용하여 Hello API를 호출해본다면 Hello World가 호출되고 Ping으로 호출한다면 p o n g 이라는 메시지가 노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빌드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고에코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커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컨테이너 포트는 3000번 포트로 설정합니다. 파일이 설정이 완료되면 가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를 마스터 브랜치에 푸시해줍니다. 그 다음 ECS에 배포하기 위하여 GitHub 액션을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 접속하여 GitHub 레포스토리를 확인해보면 액션 탭이 존재합니다. 해당 페이지에 하단을 내려보시면 Deploy to Amazon ECS가 있으며 셋업을 클릭하여 워크플로우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WS 워크플로우 파일은 커밋을 진행하고 그 뒤에 각각의 디테일한 설정은 추후에 함께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터 워크플로우가 생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마스터 브랜치의 소스 코드를 푸시할 경우 ECR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설명한 i a m 을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고 액세스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ECS를 활용하기 위하여 액세스키 프로그램 방식을 선택해 주시고 AWS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 뒤에 권한 설정 페이지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기존 정책 직접 연결을 선택해 주신 다음, ECS 풀 액세스와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풀 액세스 권한을 모두 추가해 주셔야 추후의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추가된다면 액세스 키와 비밀 액세스 키가 발급됩니다. 보안을 위하여 해당 발급된 액세스 키는 잘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뒤에 다시 Git 액션으로 돌아와서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가 푸시된다면 자동으로 ECR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세팅입니다. 세팅 탭을 눌러주신 다음 시크릿 r 를 눌러주시면 d u e Repertory Secrets라는 항목에 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WS IAM에서 받은 키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름은 AWS Access Key ID 및 AWS Secret Access Key입니다. 이 설정은 GitHub a c 설정 파일에 해당의 파라메터 명칭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AWS로 넘어와 프라이빗 레 t e r e 를 생성해줍니다. 이름은 AWS Community Day 2021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 e p o s 설정이 완료가 된다면 우리가 만들었던 GitHub Action w 파일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m 브 파라미터 대 리전 및 방금 생성한 레포스토리 이름을 넣는다면 이제부터 마스터 브랜치로 푸시했을 때 해당 레포스토리로 도커 파일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빌드된 내역을 GitHub 액션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며 ECR에 업로드된 도커 이미지 또한 Amazon ECR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AWS ECS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CS의 경우 클러스터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클러스터는 작업 또는 서비스의 논리적 그룹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ECS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템플릿은 총 3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Fargate를 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트워킹 전용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클러스터 이름을 설정하고 네트워킹은 VPC를 신규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존에 사용하시던 VPC가 있다면 기존에 사용한 VPC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클러스터가 생성이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서 정상적으로 생성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VPC를 생, 신규로 생성했기 때문에 VPC에 대한 정보도 함께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가 생성이 완료가 되었으니 아까 설명드렸던 ECS의 태스크 정의를 설정해야 합니다. 태스크 정의 페이지를 클릭 후에 새 작업 정의 생성을 클릭해 주시면 새 작업 정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작업 정의 중 f 게이트 e c 2 e x t e n a l 세 가지 옵션이 선택이 가능하며 f 게이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f 게이트에 대한 컨테이너 정의 구성을 하는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크 정의의 이름과 테스크 정의의 역할을 선택한 뒤 밑으로 내려주시면 컨테이너의 작업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의 크기를 통하여 작업에 고정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경량화된 웹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두 가지 메소드 형태를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작업의 메모리는 0.5GB, 작업의 CPU는 0.25 CPU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GitHub a c 을 통하여 ECR로 푸시했던 이미지의 URI를 복사해야 합니다. ECR 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생성했던 리포지토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리포지토리 에 접근하여 생성한 이미지의 URI를 복사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배포할 때 실수했던 부분으로서 처음 배포할 때 실수할 수 있으므로 꼭 리포지토리 에 우리가 생성한 이미지 URI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 추가 버튼을 눌러서 컨테이너 이름, 방금 복사한 이미지, URI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아까 독학 컨테이너 포트는 3000번으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포트 매핑은 3000번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태스크 생성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태스크 정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의한 태스크를 기반으로 서비스 배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비스 배포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유형의 경우 서비스, 태스크가 존재하는데요. 서비스는 중지 및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기 컴퓨팅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유형이고요. 태스크는 실행하고 종료하는 독립 실행형 태스크입니다. 저희는 API 서비스를 만들기 때문에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패밀리는 방금 선택한 태스크와 계정은 가장 최신인 계정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태스크의 경우 일단 한 개로 선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설정해 줘야 하는데요. 새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여 ALB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는 HTTP 80번 포트를 리스너로 선택해 주시고 대상 그룹 또한 새로 생성하여 상태 확인 정론 값은 애플리케이션에 만든 ping 메소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상태 확인 경로를 잘못 지정했을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았음을 판단하여 애플리케이션이 종료 후 재작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처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주신 분들이 실수하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저도 예전에 설정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여 오류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킹에 VPC 정보를 선택해주시고 배포할 영역은 서브넷도 함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뒤 보안 그룹의 경우 이전에 만든 보안 그룹이 있다면 선택 혹은 디폴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서비스가 배포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기다려 주시면 서비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배포가 완료되었다는 멘트가 나오기 전 새로고침 또는 페이지 털 등이 발생된다면 서비스 생성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서비스 생성을 다시 해주셔야 되는 불필요한 작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생성이 완료되면 하단에 정상적으로 서비스 생성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배퍼가 모두 완료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LB에서 생성된 DNS를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해 주신 후에 다음과 같이 핑 API를 호출했을 때 퐁이라는 응답이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접속이 정상적으로 안되신다면 보안 그룹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의 설정이 정상적으로 안되어 있을 때 보안 그룹을 신규로 생성하여 ALB에 적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인바운드 규칙의 경우 허용할 트래픽 정보만 입력해주는 것이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LB에 보안을 저장한 후에 페이지를 접속해주시면 성공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로드가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로 돌아가서 GitHub 액션을 통하여 배포했을 때 ECR까지 이미지는 푸시로 완료하였지만 ECS까지는 배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ECS로 배포할 수 있는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S에 다시 돌아와 주신 다음에 작업 정을 눌러주시면 새 계정 생성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JSON 템플릿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JSON 템플릿을 다운로드 및 저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만들었던 웹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내에 .aws 디렉토리를 생성해 주신 후 taskdefinition.json 파일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GitHub Action Workflow 파일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e c s 서비스 클러스터 taskdefinition 컨테이너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Hello World! v2로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마스터 브랜치에 푸시를 하면 GitHub 액션을 통하여 ECS에 반영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ALB에서 복사한 URI를 기반으로 f a r g a 를 통한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배포된 부분은 이제 v2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A부터 Z까지 도커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용하여 웹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데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처럼 AWS에서 ECR, ECS를 이용한다면 편리하게 컨테이너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도커에 대한 설명과 고랭에 대한 설명은 해당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커와 고랭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면 자료는 서치를 통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또한 컨테이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면 AWS 컨테이너 소모을 찾아주시면 더 많은 내용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히 내년에 AUSG 6기를 꼭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Q&A 및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자료의 경우 14km 슬래시 AWS 커뮤니티 데이 2021 레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잘못된 정보 혹은 더 나은 소스컷스가 있다면 저희 과감히 PR을 주시면 제가 확인 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비 세션을 발표한 김민태이고요. 부족한 유비 세션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